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네 오늘은 뉴스 브리핑 대신에 새로운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기존의 뉴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어떤 그 블록체인 미디어에서 작성한 기사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기사들을 바탕으로 이제 어, 연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뉴스라고 하면 다하은 이제 이벤트 어떤 객관적인 일정이라기보다는 어 누군가의 주관이 섞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에 대해서 저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 주관이 개입된다라고 한다는 것에 조금 어, 어, 이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효과가 좀 별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어제 뉴스거리가 워낙 없어가지고 음, 일정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좀 실용, 실효성 측면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어, 앞으로 만들게 된 컨텐츠들은 이제 어, 당일, 당일 기준으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를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해요. 음,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어, 일단은 3월 5일, 어, 3월 5일 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그런한 종목들 인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3월 5일이 시간이 지금 다 지났는데 어그 서양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아침이 밝아 오고 있기 어 시작한 그러한 시간들이기 때문에요 주요 일정들이 이제 서양 일정 어, 서양 일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 대략 저녁 이시간 쯤에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그 UTC 기준으로 서양 어, 시간 기준으로는 이제 어, 막 영향을 받기 시작한 그러한 시점일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에 조금 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쵸? 뭐 여기서 말했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바로 이거를 투자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 참고는 될 만할 어, 자료가 콘텐츠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부터는 어, 뉴스 브리핑. 뇌피셜 분석인 뉴스 브리핑 대신에 어, 주요 일정들과 그리고 해당 종목들을 어, 살펴보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어, 파리에서 컨퍼런스를 만, 연다고 하네요. 컨퍼런스, 파리. 아 파리 좋은데. 파리 4년 전에 갔나요? 4년 전에? 응. 4년 전, 5년 전이네요. 생일, 생일을 파리에서 맞았었는데, 그때. 어, 가고 싶네요. 갑자기 추억에 잠겼었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더리움 소식 있고요.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볼 거예요. 이더리움. 자, 그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 CEO가 DC 블록체인 서밋에 참석해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자, DC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그 블록체인 관련된 컨퍼런스에서 리플 대표가 참석을 해서 어, 여기서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리플과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해당 연설에서 리플과 관련된 어떤 대형, 어떤 이슈를 갑자기 폭탄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가격이 뛸 만한 요소입니다. 트론이 그런 거 자주 하잖아요, 트론이. 음. 자, 그 다음은 바이트코인 메인넷 하드포크입니다. 바트코인 바이트코인은, 자, 3월 6일을 예정일로 지명을 했었는데요. 어, 여거는 요거는 또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거를 참고를 해야 될것같고요 어, 메인넷에 하드포크 자체가 메인넷에 포함이 되어 있었구나. 얘네는. 음, 자, 아무튼 하드포크가, 어, 메인넷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다. 그냥 하드포크가 아니고 메인넷의 하드포크니까 뭔가 좀 다른 건가? 그냥 하드포크와 메인넷 하드포크가 다른 건가요?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네. 저는 문과기 때문에 요 블록체인에 아주 얕은 지식만 있습니다. 어, 깊은 지식은 우리 오스틴 선생이나 가지고 있지? 어, 저는 얕은 자식만 갖고 있어요. 자그 다음에 에터니티입니다. 어, 에터니티. 에터니티는 두 번째 메인넷을 가지고 이제 미네르바 라고 하는 그두 번째 메인넷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어, 노드 오퍼레이터들은 3월 6일까지 어, 소프트웨어 2.0까지 업데이트를 할수 있고 미네르바 업그레이드는 3월 6일로 예정되어 있대요. 어, 메인넷 업그레이드. 어, 에터니티 메인은 업그레이드가 3월 6일이네요.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대시가 얼마 전에 마스터노드 2.0인가? 어, 대시가 이제 마스터노드 어떤 그 제도를 개편하면서 대시가 상당히 많이 어,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좀 참고를 해놓고 보면은 충분히 어, 이, 슈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에터니티. 얼마 전에 비썸지가 풀리면서 에터니티도 상당히 많이 좀, 덤핑이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어, 차트를 비트코인 비트마켓 차트로 좀 봐야겠네요. 워화마켓보다는 그다음 메인 프레임입니다.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은 어 ETH가 이더겠죠. 이더덴버에서 피드백을 듣도록 메인 프레임 OS 개발자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OS 개발자 에디션 출시한다고 하는데 어 개발자 에디션, 개발자 에디션, 개발자 에디션이 뭘까? 개발자 메인 프레임 플랫폼 위에서 덱을 발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메인 프레임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체인 위에서 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을 말하는데, 어, 거기에서 그 응용 블록체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어, 메인 프레임 위에서 어떤 다른 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음, 3월 6일, 아 어, 9시 반, 9시 반, 좀 있으면은 뭐, 그 시간에 해당되겠네요. 한국일시로는 3월 7일 공안시 그러니까 이제 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1시가 어, 메인프레임 개발자 에디션 출시일이다. 그러니까 아직 영향은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호리젠? 호리젠. 호라이즌이라고 있지 않나? 호라이즌. 자 호라이즌이 월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합니다. <웃음> 스트리밍한다고 영향이 있을까요? 스트리밍한다고? 월간인데? 그것도? 어, 아무튼, 어, 아무튼 뉴스에 나왔으니까. 자, 호라이즌이 월간 라이브 스트리밍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뭐 깜짝 발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자, 어, 3월 7일, 내일 새벽 2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네요.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 2시. 자, 멕시코 미덕도 있었네요. 멕시코 미덕도, 어, 음, 같이 열리나봐요. 현지 3월 6일 16시. 이니까 얘는 이미 열렸어요. 이미 열렸, 열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 <웃음> 이 호라이즌 월간 라이브 스트리밍 여기에 좀 주목을 하면 될것 같네요 아 오늘 3월 5일이죠 3월 5일 그러니까 이거는 3월 6일 이벤트니까 하루 좀더 여유가 있네요 이더리움 소식이 3월 5일 이벤트 였고요 어 지금 아까 리플부터는 3월 6일이니까 내일 모레 새벽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미리 살펴본 겁니다 음. 자 넥서스 주간 줌 미팅이라고 합니다 줌어줌 어, 줌 브라우저 얘네도 쓰네 넥서스 자, 넥서스는 향후 계획, 그리고 Q&A를, 어, 줌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 이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줌이 회색, 줌이 뭐냐고 하면이 화상 채팅 프로그램, 이 화상 미팅 프로그램, 프로그램이죠. 화상 미팅 프로그램. 어, 저희 플로토스에서 줌, 줌으로 이제 피클 회원분들과 화상 미팅 많이 하고 있는데요. 강의도 많이 하고, 어, 얘네도 이거를 활용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IoTX, 어제 말씀드렸던 IoTX. 이제 자체 소셜미디어 가입으로 이벤트를 하고 있고, 뭐, 구글 폼을 작성을 하면은, 뭐, 에어드랍을, 에어드랍을 주는 그러한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이오 t 스가 이런 이벤트를 한다고 오를까라고 했는데, 진짜 올랐어요. 어, 진짜 올랐어. 차트상으로는, 어, 충분히, 어, 0.5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올랐어요. 올랐네요. 올랐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요 이벤트들 쭉 살펴봤고요. 차트들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자,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파리에서 미더블 하는 이더리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약 18만원 선, 18만원 선에서, 어, 한번 저항을 받았었죠. 한번 저항을 받았던 가격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고, 어, 큰 모양의 더블탑을 형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지금 이저점끼리 이은 이 트렌드까지 이탈을 한다면, 어, 더블탑 패턴이, 더블탑 패턴이 완성되고, 더블탑 패턴의 목표값은 목선에서 머리까지가, 머리까지가 패턴의 목표값이겠죠. 그러면 은 이제 10만원까지도 원까지, 10만 깨지게 되는 겁니다. 9만원까지도 깨지고 이제 6만원까지 오게, 오게 되는 그러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에서 지지를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0.618선, 어, 61.8%선에서 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주요 비율에서 지지를 받고 어, 바로 위에 0.5선이 이전에 지지를 줬던 0.5선이 이제 바로 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금같이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보자고 하면은 이러한 어센딩 트라이앵글 모양의 수렴 채널이 만들어졌고 이후에 여기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진 다음에 어, 여기에서 약 13만원 부근이네요 13만원 부근이네요 13만원 부근 13만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받아서 음, 요 다시 18만원까지는 타겟으로 잡아볼만한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13만 원.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조금 더 떨어지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좋아요. 13만 원에서는 매수를 공격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13만 원. 자 그러면은 타겟 18만 원이니까 13만 원에서 14, 18만 원이면은 약어 40% 가까이 되네요. 40% 가까이, 어 40% 가, 40% 가까운 타겟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우 공격적인 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좋은 이유는 뭐냐? 손익비가 좋다. 손익비가 좋다. 어, 여기가 깨지면 바로 나오면 돼요. 어, 손절을 할수 있는 구간이 매우 짧다. 그리고, 어, 타겟으로 할수 있는 구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손익, 어, 손실과 이익에 대한 비율이 크다. 그래서 손익비가 좋다.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 13만원이 여기에 위치가 되어 있다. 그쵸?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거는 차라리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어, 지금은, 지금은, 어, 파리에서 미더블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살짝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더리움 이더리움은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리플 어, 리플 리플 CEO가 그 어떤 블록체인 서밋에서 연설을 한다고 했죠 리플 CEO가 어, 어떤 내용을 연설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큰 관점으로는 일단은 저점을 조금씩은 높이고 있습니다 큰 관점으로는 그리고 어, 저점도 동시에 낮추면서 어, 삼각, 삼각형 형태의 수렴 채널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삼각형 형태의 수렴 채널을 그리고 있고요 점점 이제 300, 어, 320원, 0 0 3 30원에 가까운 그러한 가격까지 수렴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관점의 어, 수렴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자 지금은 엄청 큰 엄청 큰 관점의 차트였고요 조금 축소해서 볼게요 축소해서 볼게요 축소해서 자 1시간 봉 차트고요 원화차트입니다 원화차트 이더리움도 원화차트였죠 지금 같은 경우는 334원 어, 330원 그러니까 330원 부근의 가격에서 어, 지지를 한번 줬습니다 이전에 반등을 줬던 그러한 구간들이랑 겹치죠 그렇죠? 자 매물대라고 하면 은 이전에 프라이스 액션이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구간들이 어, 이후에 만들어질 가격에서도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 어, 추후에 이제 지지 또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지 또는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334원에서는, 여기에서는 충분히 어, 지지를 받고, 지금은 반등을 이뤄내고 있다. 그쵸? 자, 한 시간 봉 기준으로는, 한 시간 봉 기준으로는, 작은 관점의 <웃음> 작은 관점에 더블 바텀 패턴이 만들어진 것으로 볼수 있겠네요. 더블 바텀. 작은 관점의 더블 바텀. 자, 목선을 뚫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블 바텀의 목표 값은, 헤드, 그니까 바텀에서부터 목선까지니까 그러면은 결국 여기 매울때한 350원 선까지는 어 지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350원 선까지는 자 리플 CEO 연설이 어 당장 내일은 아니죠. 내일 모레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모레 어 새벽이었죠. 3월 6일 새벽이니까 3월 6일, 3월 7일 새벽이죠. 3월 7일 새벽. 그래서 시간은 조금 여유 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벤트 영향을 받아서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아니죠 더블 바텀 패턴의 목선을 지금은 살짝 돌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돌파를 한다고 하면 350원 그 다음에는 이제 큰 관점의 그 수렴 채널의 상단선인 약350 음, 350원선 356원선까지도 어, 충분히 늘려볼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메도지표에서 조금씩 조금씩 컴퓨도 어, 주택에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있네요. 네,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340원, 340원 선에서 매수 밖에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러한 가격이었죠. 요, 요구간, 요 요구간,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 하지만 좀 아쉽다, 아쉽다. 왜냐하면 어, 타깃을 둘수 있는 그러한 그 지점들이 너무 바로 위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이 트렌드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매물대 선들, 매물대 선들 있잖아요. 여기 매물대 선들이 약 4%에서 어, 5% 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깃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음, 리플 같은 경우는 조금 지켜보는 어,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리플, 리플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리플 자, 리플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바이트코인, 바이트코인. 바이트코인 이벤트가 뭐였죠 바이트코인 아 메인넷 하드포크래요 메인넷 하드포크 자 하드포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당 체인에서 해당 체인에서 어떤 그 정책이 좀 갈리면서 해당 체인에서 어떤 어, 새로운 체인으로 분리되어져서 나오는 거를 이제 하드포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첫 하드포크를 만들었을 때첫 하드포크를 만들었을 때는 상당히 어, 많은 패닉셀이 유도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 비트코인 캐시가 더포크 되어져 나오면서 어, 정작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었죠 그렇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비트코인 캐시도 그렇고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해서 어, 큰 가격 상승을 만드는 요인이 됐었습니다 하드포크가 자 바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은 주요 매물대에서 상당히 주요 매물대에서 상당히 좀 지지를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바이트코인도 자 그래서 지금 17 사토시 15, 16, 17 어, 지금 호가가 작은 단위여서 이 호가당 퍼센트가 상당히 좀클 거예요 그렇죠? 호가당 7%입니다 이 캔들 하나가 생기면 은 호가가 하나가 딱 긁어지는 건데 7%입니다 7%, 7%. 어, 지금은 7%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캔들 안에서 단타를 계속해서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어, 바코드 차트를 별로 싫어하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 비추고요 일단은 좀큰 관점으로 크게 크게 먹을 수 있는 스윙 관점으로 좀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 어, 차트 괜찮네요 어, 바이트 코인 차트 괜찮네요 지금은 패턴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모닉 패턴 중에 사이퍼 패턴 c 값이 a 보다 높은 그러한 어, 패턴이 만들어지는 어,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모닉 패턴 하모닉 패턴 테스터를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그때 한번 배포를 해드렸었는데요. 어 이거 녹화 방송 보시면서 야, 패턴 테스터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패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모닉 패턴 어, C 값의 갭이 조금 큰데요. 어 이런 거는 요런 거는 라인 차트로 좀 보면은 어, 노이즈가 좀 줄어듭니다. 라인차트로 보면 노이즈가 줄어들여 그러니까 그 꼬리가 파동에 카운팅 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몸부림이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어, 그러한 어, 모습이 있네요 자 1호 105사토시 다음에 29사토시 167사토시 과연 하모닉패턴이 어, 만들어질까 하모닉패턴에 맞는 비율이 부합이 될까 라고 하는 게이제 하모닉패턴 테스터인데 어, 이 패턴 테스트에서는 감정 결과 하모닉 패턴의 비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네요. 괜히 켰어요. 괜히 켰습니다. 자 하모닉 패턴에 부합이 되는 그런 비율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어, 해당되는 예상 D 지점과 그리고 D 지점에서 PRG가 형성이 되죠. PRG, PRG라고 하는 것은 가격 잠재적 가격 반전 구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불리시 가틀릭 불리시 하모닉 패턴이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반등이 일어나고 반대 반대의 경우 반대의 경우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어, 하락이 일어난다. 이러, 이렇게, 어, 가격 반전 구간을 찾는 것이 하모닉 패턴입니다. 지금은 하모닉 패턴에 해당이 안 되네요. 어, 혹시나 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자, 바이트 코인은 근데 패턴이 아니고서도, 어, 바이, 패턴이 아니고서도 지금은, 어, 꽤나 매력적인 자리네요. 어우, 한번 오르면 미친, 어우, 미친놈처럼 올랐네요. <웃음> 기본 500%, 4 0 0는 %네. 자, 바트 코인. 자, 바이트코인은 조금 더볼 필요가 있겠어요. 바이트코인 바이트코인은 어, 바이트코인은 음, 바이트코인은 바이트코인은 자 한번 OBV로 한번 볼게요. 지금같이 수평가격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구간에서 가격의 행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OBV 어, 누계거래량 지표죠. 누계거래량 지표는 고개를 조금씩 들고 있다고 봐야 되나? 횡보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응. 횡보를 하고 있다. 횡보하고 있다. 횡보하고 있는데 지표마저 횡보하고 있다. 아, 참 애매하네요. 해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자, MACD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에 다이버전스를 충분히 만들었는데 여기 바코드 차트에서는 어,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요. 호가 하나당 7%니까 이 지표에서도 지표에서도 노이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이 바코드 차트에서 여기에서의 지지를 기대하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손실 범위를 손실 범위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야겠죠. 음, 타이트하게 왜냐면 여기까지면은 이제 다음 지지선까지는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 그냥 호가두 개만 잡아도 17%야. 아우 무섭다 무서워. 자 이거는 어, 이거는 좀 차트를 어, 잘 보시거나. 트레이딩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아니죠. 트레이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분들이 아니고서야 좀 접근하기 힘든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호가차트가 이렇게 호가 단위가 짧아가지고 어, 범위가 이렇게 좀큰 애들은 어, 손절을 한 넉넉하게 10% 7% 잡아도 어, 손절 터치하고 바로 반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 어,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는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이슈가 있었어요. 바이트코인 아이트코인. 그 다음에는 에터니티 에터니티는 뭐였냐? 에터니티는 어자 두번째 메인넷이래요 꽤나 중요한 이슈죠 메인넷 두번째 메인넷 에터니티도 지금은 어 바닥을 바닥권을 조금 다진 모습이네요 바닥권을 여기 여기 어. 괜찮네 괜찮네요 바닥권을 조금씩 다진 모습입니다 바닥권 조금 다지고 결국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약1335 사토시를 어, 넘냐 못 넘냐 여기가 이제 관건이 될것 같아요 거리량 많이 붙었네요 거래량 많이 붙었어요 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상당히 좀 매력적인 매력적인 그러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사라는 어, 얘기 아니에요 사라는 어, 얘기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이더나 리플같이 정확하게 가격을 짚어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매매에 대한 정보를 권유드리거나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주요 어, 주요 반등 지점 어, 박스권에 해당되는 어, 그러한 자리에 위치되어 있다. 이 범위가 꽤나 좀 갭이 있을 것 같은데 30% 30%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 여기 조금 좁혀요. 좁혀도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어, 좁혀도 되겠어요. 그러면은 약 20% 20%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기준을 낮춰가지고요. 어, 얘는 1,234 토시, 1,234 토시, 어, 1,234 토시를 넘냐 못 넘냐 이걸 봐야 될것 같아. 자, 1,200 아 정말 명쾌한 명쾌한 차트 분석이다 싶고 명쾌하다. 아, 이 정도로 차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나 있, 누가 있겠어? 그쵸? 얼마 없습니다. 자 그다음 에더니시 봤고요 메인 프레임 보겠습니다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개발자 에디션이었는데 별로 와닿지는 않는 그러한 이슈에요 별로 와닿지 않아요 개발자가 아니어서 자 메인 프레임 위에 이제 그 랩을 얹을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차트 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괜찮네요 차트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괜찮은 자리입니다 차트만 놓고 보자면 자 차트만 놓고 보자면은 충분히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러한 어, 구간에서 지금은 구간에서 지금은 어, 조금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자, MACD 같은 경우도 영선 저항 돌파를 시도하고 를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요지점 그리고 요지점 요지점 요지점 이렇게 어, 프레스 액션이 그동안 많이 일어났던 81 사토시에서 어, 가격에 대한 저항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어이씨, 양봉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 메인프레임 같은 경우는 지금은 81사토 84토시겠죠? 음, 80 어, 84토시 84토시 79사토시가 79 주요 저항이었는데 지금은 돌파를 한 걸로 보이네요. 어, 괜찮네요. 차트 괜찮네요. 지금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만 보면은 그쵸? 더블바텀에 더블바텀에서 이제 새로운 바닥을 두 번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러한 형상으로도 볼수 있기 때문에요 어,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죠 그리고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손익비라고 했죠 손익비 여기 깨지면 나오면 되는 거라서요 어 상당히 좀 괜찮은 그러한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메인프레임 메인프레임 맞습니다 iotx 는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어... 그 어떤 폼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IoTX 몇 개를 에어드랍 해준다고 하는 건데요 에어드랍과 가격 상승이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한 20% 올랐습니다 어제 봤을 때가 이제 어제 봤을 때가 어, 어제 봤을 때가 이제 요 캔들 요 캔들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향 채널의 첫 번째 채널 상단 첫 번째 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두 번째 채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요 제가 어제도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큰 관점의, 큰 관점의 더블 바텀과 작은 관점의 더블 바텀이 모두 동시에 보이는 그러한 자리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충분히 어,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 목선을 결국에는 목선을 어, 사계절로 삼는 그러한 상승파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뚫었어요. 목선 뚫었어요. 어. 그러면 은 여기에서는 단기 저항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기 저항. 그 단기 저항이 목선에서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약2 22, 224 토시에서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블 바텀 패턴을 활용한 더블 바텀 패턴을 활용한 매수 타이밍을 가져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아담가 이브 패턴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지지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저항이 나올 것이 상당히 좀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조금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iotx 봤습니다 iotx 자두 종목 남았어요 두 종목 아 길다 하, 20분 내로 끊을라 그랬는데 시간이 빠듯하네 <웃음> 자 호라이즌입니다 호라이즌 젠 이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이거는 음 조금 노이즈가 많네요 캔들에 그래서 라인 차트로 보겠습니다 라인 차트 라인 차트로 보면은 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 있죠 저 어, 라인 차트로 보면은 지금 이 차트만 에 놓고 보자면 상당히 좋은 움직입니다 임 어, 추세 전환의 어떤 신호가 될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지금 좀 작은 관점에 역회된 숄더 패턴이 나왔죠 그리고 어, 조금 더큰 관점으로 볼게요 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은 지금은 여기서 저항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요. 이 목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목선, 목선이 목선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은 어, 목선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상승이 추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어, 그렇게 좀 예상을 을예 해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일봉 차트에서 과메수권에 돌입했다가 다시 이제 정상 범위로 들어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어, 저항, 추가적인 어, 하락 파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입니다 그러면은 어, 라인 차트에서 보면은 어, 자, 일목도 좀 끌게요. 일목 일봉 일봉 이제 차트 구름대 저항과도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추가 하락이 조금 더 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데 여기가 이제 주 매물 때 어, 주요 가격 움직임이 나타났던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지지를 받는다고 하면은 어, 결국에는 더큰 관점에, 더큰 관점에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렇 <웃음> 여기가, 어, 브레이크아웃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 동반해서 뚫고 가면은, 어, 이제 얘는 추세전환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어, 차트죠. 어, 차트 괜찮네요. 어, 추세전환에 그러한 신호들이 많이 보이는 그 차트였습니다. 젠. 뭐, 아직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는 없지만요. 어, 추세전환이 슬슬 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넥서스입니다 다음 자 넥서스도 차트가 괜찮네요 넥서스 차트 좋네요 넥서스 차트 좋습니다 자 캔들 노이즈 역시 많구요 어, 라인 차트로 보겠습니다 아, 넥서스 같은 경우는 저점을 높였습니다 저점을 높여, 높였고요 어, 일단은 이러한 지점에서 강한 저항이 예상되는 그런 지점들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은, 자, 피버나치 되돌림 비율을 한번 볼게요. 한 786, 786, 808. 886, 886도 아니네. 딱 786선 지지네요. 786선. 자, 786선 지지를 받고,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네요. 조금, 어, 조금, 어, 설레발을 쳐보, 쳐보자고 하면은, ABCD 패턴에 의해서, 그쵸. 786, 786 지지 받고 786 지지 받고 어, 이후에 어, 반등을 이어가는 그런 ABCD 패턴까지도 한번 우리가 어,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그냥 비율상만 비율상만 놓고 보면 되는데 어, 패턴 테스터 활용법을 위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6401074 ABCD 패턴도 테스터를 통해서 d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04 04그 다음 얼마였어 640 1074 <웃음> 아,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네요 자 그럼 786 되돌림의 비율상은 그 다음은 726 그렇죠? 1.27이죠 786의 레시프로칼레티오는 1.27 1.27 연장비율 어, 매물대선이랑 겹치는 그러한 지점이 어, 다음 저항 타겟으로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 그럼 a e c 패턴에 의해서 C에서 반등을 이어간다고 하면은 어, 1,174 토시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어, 추세 전환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차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총8 종목 어, 살펴봤고요.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장 어, 오늘 새벽,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 내일 새벽에 있는 이벤트. 어, 파리 이제 컨퍼런스에 해당되는 그러한 이슈고 어, 리플, 바이트코인에터니티 어, 메인프레임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어,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월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는 3월 7일 날 있을 그런 이벤트들에 해당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차트 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한번 잘 떠올리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은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암호화폐 어, 이벤트 분석 어, 첫 시간이었네요. 첫 시간 이벤트 분석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